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참 경이롭고 아름답다. 가지마다 싹이 나고 꽃봉우리가 올라오고 잠자던 것들이 깨어나는 이봄 나에게도 잠자고 있던 기억들이 깨어나 나의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다. 모두가 그렇듯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아련하게 그리운 사람이 있고 애타게 보고 싶으나 만나면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그런 존재는 아버지다. 아픔의 대상이고 그리움의 대상이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다. 오늘은 그런 아버지를 17년 만에 만나러 가는 날이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망감이 교차한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의 아픔을 고스란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 내 아픔 아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에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 죄 많았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도 가득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나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 하늘도 먹구름이 가득하다. 지나간 기억들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족을 떠나셨던 아버지, 이제는 많이 편찮으신 모습에 눈물이 난다.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